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군포시의 최초의 여성의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어, 이게 처음 저도 의장이 되는 거라서. 어,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 어, 의원님들과 잘 협치하고 행정과 잘 협치, 또는 감시 견제하면서 시민이 원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 전반기에 이제 코로나. 대로 인해서 사실은 의회가 예, 뭐 연구 모임이라든지 정책 생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하는데 약간 늦춰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선거도 있었고 하면서 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약간 부족한 지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하반기에 예, 역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보시위에는 지금 연구 모임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연구 단체로 등록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모임을 충실히 시행해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교 의정의 방향은 윤리와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더 몸가짐을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포시의회가 될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의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곳이 향후 이제 백 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청년 빌리지 아이캔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군포 일동 문화복지 행정타운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또잘 조사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군포시 하면은 수리산이 유명하죠. 그래서 뭐 수리산이 군포시만의 산은 아니지만 수리산을 중심으로 한 초막골 생태공원 반어로스 이렇게 해서 이제 생태 벨트들이 지금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 살기 좋은 힐링 도시, 군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정동 공업지역 재생사업을 통한 스마트밸리 사업, 그리고 군포 첨단산업단지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포에서 젊은이들이 일하고 활동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 행복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시민의 신부름꾼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희 군포시에도 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수 있도록 좀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